네 정말 오랜만에 영암에 황성주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인가 왔던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벌써 8년 됐네요 아, 선생님 여기가 다 유기농 단지죠? 그럼요 저뚝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지금 전체가 다 선생님 유기농 하시는 농이시죠예 지금 유기농 하신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이나 됐죠? 유기로, 5 그러니까 전농약 것은 한 7, 8년된것 같고 육위로 음, 전환된 것이 한1 5년된것 같은데요. 1 5년 동안 십오 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방제 여쭤볼게 요 방제. 네. 방제는 어떻게 하세요? 이안 지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보면 돼요. 방제는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내 농사의 기본이 내가 농사를 경축순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 하면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다 했어요 옛날에. 아 그러면 논을 하시고 나서 소를 키우신거요 친환경을 하고 나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경축순환 농업을 하실려고? 그렇죠. 아, 이친환경 하려면 소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변홍사보다 소에서 더 옷이 더잘 나와요 <웃음> 서 몇두 키우시는데 지금 한80 몇두 돼요 <웃음> 그, 그 전에 50 몇두라고 했는데 네, 그, 조금 늘으셨네 중축해가지고 네. 반대편에다 다시 그 똑같이 지어가지고 퇴비사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충분하니 넓게 음. 지어놨어요 왜냐면 퇴비를 계속 뒤집고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또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네. 1년간 그래서 그런 걸 퇴비를 아주 소만큼 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짓을 견났어요 앞으로. 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 6천 평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것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만평 한다니까요. 아전 여기가 지금 6천 평이 남아 있는 상태다. 근데 그 지금 일단 태비 우분에서 나오는 거 서에서 나오는 거다 우분 태비를 하니까 태비 값안 들어가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 유기질 비료를 해봤자 뭐 200평당 하나 하고 350평 하나 하면 거의 들어간 돈이 없네. 그래서 이 유기농을 하면은 그 자재 사서 쓰라고 헥0당 120만원을 줍니다. 정부에서 네. 그러면 은 내가, 내가 대충 받는다면 400만원 되는데 그돈 가지면 은 자재 사서 쓰고 충분히 남아요 그리고 또 방제를 특별히 안 해도 되니까 농약값 안 들어가고 기본 그러니까 내 농사의 기본은 그. 자담 농업이 깔려 있어요. 자담 농업이 기본이에요. 왜 이것도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데, 난 벗어났거든요. 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담에서 그 알려준 약재가 있잖아요. 유기약재 유황하고 그다음에 은행 또는 약 그 독초액 네. 그 다음에 그 오일 이걸 이용해서 언제라도 병이 나타나면 방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와서 혼자 한거예요그 뒷받침 없으면 못했죠 그 선생님 보시니까 그 예전부터 2014년부터인가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자산 원재료들을 구매해 를 가지고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쩔 때 보면 양이 꽤 많기도 하고, 선생님 혼자 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장반 사람들이 가져가요. 선생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 황선 생님 그, 경축순환 농업.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때부터 소를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 친환경 때문에 했어요. 소몇 마리인가, 여섯 마리인가 다 갖고 시작했대요. 아. 그러면은 기존에논농사만 지으실 때는 석킬 생각 안하셨는데 시장경을 하려면 이게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퇴비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서로 키우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그래서 120평 축사 지어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지금 그때 6마리였는데 지금은? <웃음> 지금 80마리? 80마리 넘었어요. 80마리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6년 전에 왔을 때 그때 50마리였었거든요. 계속 늘어났는데, 계속 더늘어나나요 아니, <웃음> 못해야다힘들어힘들어 <알아. 웃음> 예, 제가 아까도 여쭤봤었는데, 이소 80마리를 먹이려면은, 그, 1년에 그 볏집하고 라이그라스가 들어가는 게몇 개나 돼요? 볏집이 한 150개 정도 있으면 되고, 음. 자기 먹이는 것은 이제 자기, 자기 달려있어요. 음. 그 다음에 라이그라스가 한 400개 정도 필요하죠. 400개 정도. 그러면, 아... 경작 면적이 80마리 하려면, 그러면, 몇 마리가 돼? 몇 평이나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음, 우리 거만평 가지고, 볕집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니까, 볕집은, 음. 한 2만 평 가, 2만 평까도안 되겠는데요? 풀은 안 돼요. 저, 나이가스는. 나이가스는 이제 더 많이 들어가 볕집은 2만 평 가지만 하는데, 음. 나이가스는 더 먹이니까. 메일. 그럼 사장님, 라이그라스는 어떻게 저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삽니다. 그냥 삽니 마을, 마을에. 어, 그러면, 아니, 고그 지금 여기 퇴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 퇴비랑 아, 아, 아. 바꾸거나 그럴 수 없나요? 바꾸는 건 폿집. 폿집은 퇴비랑 바꾸고. 폿집은 네, 퇴비를 뿌려주고, 폿집은 음. 가져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처음에 소 키우실 때, 그, 3년 전에, 6년 전에, 그, 소 버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었 네. 네, 네. 어, 그버짐을 자담유황으로 몇게 효과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어, 사장님 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아예 축사 바닥을 소독을 하신다고. 바닥 그... 아니 전체적으로. 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치파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치파렐리로 소독을 하고. 네. 여기 보면은 자담유황하고 오일이 이렇게 있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식구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써놨어 요 일부러. 그리고 오일은 네. 유황은 이제 소독하는데 쓰지만은 네. 오히려요 소독하는데다도 넣어서 쓰고 또 여기 소를 이렇게 딱막 새끼 낳고 이런 거 있으면은 음. 물이 그게 잘안 지워져요 그저양수가지 양소, 예, 예, 양소 같은 거 묻어가지고 잘안 지워지는데 여걸한 음. <웃음> 이제 담궈놓으면 음, 담궈놓으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잡옷 쌓잡다녔던그줄 그 음, 하얀 줄 아, 있잖아요. 아, 음. 서 다리 묶어 뗄 예, 때. 예, 예. 응. 그칩산때그 떴던 응. 줄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거, 오일 타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아. 한 4월 있으면 깨끗해져요. <웃음> 세지로도 <세제로도> 쓰시고, 서성역으로도 <웃음> 네. 쓰시고. 자, 그래서 80마리가 나오는 이티비를 갔다가, 지금 t 사가 옆에 바로 있는데, 왜 TV사가 이렇게 커요? 보통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남들보다 한 배는 더클 거예요. 그니까 축사를 지을 때, 네. 퇴비사 면적이 있거든요. 그쵸. 허용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아마 그 규정의 두 배는 될 겁니다. 그두 배나 넓게 하는 이유가? 총그 60m, 20칸이거든요. 네. 4m씩 80m구나. 80m인데, 여기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칸이죠. 이네 칸이 퇴비사예요.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좀더 키우려고 할텐데 그렇죠 우리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소는 소, 소를 키워야지 왜 퇴비를 퇴비까지 크냐고 퇴비사 이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아 처음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퇴비가 필요해서 소를 키운다고 근데 이렇게 안하면은 퇴비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 1년치를 지금부터 이렇게 못해가지고 저쪽으로 보세, 보내서 모여있다가 모여 겨울 되면 나가고 봄 되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지지기를 산업번 그렇죠. 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은 이제 여기는 인재 빼놓은 거 같고 그렇죠. 이, 이쪽이. 그럼 한번 옮긴 거예요. 이거 한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인재 빼놓은 거 같은데 그 옆에가 이제 구분이 다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어느 정도 부속이 좀 진행이 됐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한번 왔어요. 여기 있다가 그러면. 음. 여기다가 한번다 뒤집어가지고, 여기 넣고. 네, 이제 여기서 또또 또 이쪽으로 가야 여기 또 뒤집어가지고, 음. 이렇게 넣고. 아,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뒤집는 과정을 해야 되니까, 예, 네, 넓은 거에요 트비사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이거 다 완성된 거죠? 네, 그러면 나가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 얼 봄에 다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이정도는가요 네, 가요? 그래요. 올해 봄에 논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트비가, 되게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할까요? 음, 그러죠. 완전, 완전 발효돼 가지고 네, 색깔도 이렇게 되고 음. 냄새도 별로 없고.